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어디에 신방하시냐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신방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방 가셔서 그동안 그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산 아래에서 이것이 능력으로 실제화 되는 일을 예수님 자신이 몸소 이렇게 함께 보여주시고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시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신방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방 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지금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열병 고쳐주려고 병 낫게 해주려고 이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가셔서 고쳐주시는 이 열병은 원어 그대로 보면 원래는 이게 사실 열병 그러면 이제 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형태가 동사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열병 그 자체에 어떤 질병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병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상태, 단순한 열이 막그 올라서 고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장모가 지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그 열이 죄송합니다. 뻗쳐 있는. 예, 그니까, 열받아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알아, 어, 누워 있다. 그, 누워 있다라는 표현도요, 어, 이것도 이렇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상태를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예, 화병이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울화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단순히 그냥 풍토병이 갖고 있는 열이 올라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모가 굉장히 맺혀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맺혀 있음이 풀리지 않아서 속에서부터 뭔가 지금 그 우라가 치밀고 있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저를 빤히 볼게 없는 게 옆에분만 보면 일단 우라가 치밀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왜 장모가 지금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우리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일단 이 장모가 자기 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딸 집에 얹혀 계신 거죠 딸 집에 와서 있으면 그게 잠깐도 불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계속 머물고 산다는 것이 일단은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는 그런 장모의 마음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집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딸 가진 엄마 마음 속에 도저히 그 이겨내기 힘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예, 마가가 보는 관점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어떤 일로 지금 장모가 열이 받아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마가보문 1장입니다 마가보문 1장 29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29절 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죠? 어, 그, 이스라엘은, 어, 열 사람의 장정만, 남자 열 명만 모이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모이면 먼저 그, 그 예배당부터 찾고 교회부터 이렇게 짓죠. 어,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 종교적인 모습에는 장정 열 명만 있으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어 이제 그 율법을 읽고 배우고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회당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보나움 지역은 벌써. 어 그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벌써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구약에서 예언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종교적으로 회당에서 듣고 배웠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려서 율법을 낭송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나오셨는데 여기 보면 야고보 요한, 이게 다 예수님 제자들이죠 어, 시몬과, 이 시몬이 베드로예요 어, 시몬, 그 시몬과 그시몬 함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아까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말씀은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누구도 함께 있는 거예요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베드로의 집에 살죠 그곳에 장모가 얹혀서 살고 계신 거예요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무 생각 없으면 여러분이 장모 되셔서 한번 사위집에 살아보세요. 네,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장모가 아, 이 사위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그 우라가 치밀 일은 아닌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우리 한번 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우리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볼까요? 16절로 18절입니다. 자 함께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좀 역사적 좀 이해를 좀 시간적 이해를 해야 돼요. 어 예수님께서 어 30년에 그 사생애를 사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서는 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바로 이제 그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맨 처음에 다섯 제자를 에 부르세요. 만나시죠. 그 다섯 제자 중에 어 안드레가 어, 자기 형인 그 시몬이죠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 시몬을 벌써 제자로 맞이하시면서 제가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보니까 네가 개바다 개바라는 말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개바라 그 반석 페트로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그때 이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몬이 이개발로 부름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된 그런 인생으로 지금 부름을 입고 그 주님의 부름에 그 영광에 동참을 해요 이때 그것을 지켜보는 장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회당에서 율법은 듣고 있지만 아직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갑자기 그 서른 살 남짓한 청년이 갑자기 나와서 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렇게 자신도 소개하면서 아, 그때는 바로 소개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무리 제자들이 그렇게 예,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서는 것을 보는 장모의 마음은 탐탑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 어. 그런 그 장모의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따르더니만 베드로가 다시 그 시몬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마음 잡고 한 동안 이렇게 고기 잡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한번 잡고 나더니만 이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죠그 그런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야, 이 진짜 대책 없는 남편이 이제 남자잖아요. 이뭐 이렇게 그 처가 처자식을 그 외면하고 이렇게 그냥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예수 따라서 나서는 그 사위를 보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우라병이 생긴 거예요 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이성을 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이 이 열병을 단순한 질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 않기 때문에 이 열병이 갖고 있는 특성, 성격이 지금 이 장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게 틀린 것이냐? 장모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에,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배와 그물이라는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서 떠날 수 있는가 저렇게 할수 있는가 안 보이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 에덴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장모가 되는 분들은 이런 마음,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아 제발 좀 떠나라 <웃음> 어? 어떻게든지 떠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만 우린 영적 안목이 열렸으니까 그러나 아직 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여인의 마음 속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고 경제적으로도 본인이 책임질 입장도 아니고 딸 자식 고생할 것만 눈에 화나니까 막 우라병이 치밀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질병이라는 것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역사에 정말 그 사도로서 장차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힘을 당하면서 주의 그 은혜를 드러낼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구속의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장모와 아내가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영적 안목이 열려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영광의 영광스러우며 명예스러운 것이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볼수 있도록 지금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셔서 보세요. 조금 더 이것이 분명한 이유는 우리 31절 마가범 1장 우리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예, 그 여자가 지금 지금 아주 지금 사위가 집 나가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말들 했겠죠. 3 1절 나아가사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에 예, 그들에게 이 마가는 예, 마태는 예수님 꽤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거기에 베드로도 있어요 응? 수종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굉장히 많이 뭐가 바뀐 거예요 병이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가치관의 체인징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뀐 건지 보세요 여기 에, 일으키시다 이렇게 일으키시다라는 단어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단어는 부활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으셔서 무덤에 묻혀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다, 일으키시다 할때 썼던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이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땅에 열병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세계가 열려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은혜죠 이 축복이죠 이것만 들어오면 돼요 이것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즉시로 예수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쁨으로 수종한다 하늘의 열병 이전에는 땅의 열병으로 몸살이를 알았는데 이제는 무슨 열병으로? 하늘의 열병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 세계관 눈이 열린 자의 하늘을 가지고 누리는 그 복된 영광 하늘의 열병 사모하십시오 그 하늘의 열병은 애게이로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들어가면 주님이 일으키시면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이 하늘의 열병을 알게 돼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열망이 이전에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열망이었고 그것으로 몸살이를 알았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더 많이 누리지 못할까? 나는 좀더 어, 풍요롭게 살지 못할까? 나는 땅의 것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열병을 알았던 데서 에게이로 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이 임하면 목적이, 가치관이 전도돼요. 이전에는 그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어? 어떻게 내가 아,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기도를 체험해서 내가 좀더 하나님 복받은 자의 모습을 가질까. 이 땅의 일을 하늘을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던 게 땅의 열병 안 풀리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보세요 부활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즉시 바뀌는 게 그가 어떤 자세로 바뀌냐면 이제는 하늘, 하늘을 하늘 가지고 땅의 일에 대하여 열병을 앓기 시작해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영광 하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늘이 내게 준 기쁨,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열병을 앓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 이전에는 내가 기쁨이었지. 이전에는 내 즐거움이 나의 행복이었지. 그거는 땅의 열병이었고, 이제 부활생명, 예수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늘이 내 안에,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좀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시간이 아까운데 제가 기억해요 지금은 설교 중에 Christo, c h 이이이 t o Christo, Christo, Christo, Christo, c h r i s t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런 거예요 죄 짓는다? 죄 짓는다라는 것은 벌써 그 안에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죄 지을 여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의 열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열병을 알으면서늘 우라가 치밀었던 그 인생 속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들어간 인생은 하늘의 열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열병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안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구별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예요 그럼 그게 성도예요 내가 땅 속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땅에서 구별된 자예요 에클레시아 된 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성도된 자의 인생은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옛년의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거 아닙니다 애시당초가 아니에요 그건 땅의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라가 치밀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인색해지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11조 하는 인생 아닙니다 10에 10조를 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10에 10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10에 10조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11조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0에 1조를 한다는 것은 일을 드리고 구를 내가 잘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일이 숫자로서의 일이 아니라 대표로서의 첫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십의 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전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가 들어오고 생명 대신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안에 가장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택스를 떼나 안 떼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11조 하라, 헌금하라 권할 수가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얼마나? 하늘에 열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운지 영광스러운지 특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일을 왜 하라 마라 해요? 우리는 이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땅의 가치관으로 물질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내면 이만큼 손해구나. 여러분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확한 하늘의 열병을 앓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 메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살고 있는지 구별되는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막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말은 입은 살아서 그렇게 하는데 개혁주의는요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계약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게으름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주의예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하늘의 가치관이 들어온 자로서 견딜 수 없는 하늘의 열병으로 끙끈끈 앓고 있는 자의, 생명 있는 자의 종교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도가 신방 오셔서 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이 베드로를 쓰시려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했던 증언의 말입니다 사도들 그 중에 개바 개바는 자기 아내,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해요 참여된 아내와 함께 데리고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장모가 그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눈이 열려서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늘의 가치관이 보이는 아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 어 배와 그물을 떠난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허, 배와 그물을 떠나고 이것 좀뭐뭐 뭐 이게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다 우리 보고 배와 그물을 떠나라고 주님 하시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배와 그물을 떠나라고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인생은. 주님이 정말 특별하게 불러내신 인생이에요 그렇게 불름을 받은 인생에 대하여 베드로만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장모, 그 장모 속에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된 것인지 다 같은 성도죠 예, 성도인데 직분으로의 부름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서의 부름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어떤 때는 가족을 뒤로하고 교회 일 때문에 시간을 더 내야 되는 더그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하여 더 희생해야 할 어떤 모습들이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장모가 못 맞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게이로 부활의 생명이 임하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장모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교회 가서 사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세요 정말 당신과 저의 가장 큰 영광과 복됨은 당신이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당신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우리 에덴의 자매들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난 당신이 돈못 벌어와도 좋아 난 당신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이 은혜가 난 너무나 행복해 제가 점수 좀 얻어야죠 이거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힘이 나죠 여러분 굉장히 싫은 눈치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난 당신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더 벌어오는 것보다 지금처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안절부절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달파하고 이 안에 주신 것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돈못 벌어와도 좋아 당신 집안일 안 해도 돼 제가 거기선 고마워요 집안일 안 해도 돼그그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의 부름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에 대하여 이것을 영광스럽게 볼수 있는 눈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바르게 할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짧디 짧은 인생 생명 가진 인생 여보 못 먹어도 돼 조금 못 먹으면 뭐 라면 먹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를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살도록 남편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자매들한테 열려야 합니다 엄마들의 마음에 열려야 돼요 사위에 대하여 정말 이 사위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내가 집안일 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감사와 감격이 열려야 됩니다 이 복된 것이죠 이것이 자이 주님께서 어, 정말 그런가? 이 열병이라는 게 그냥 질병이 아니라 정말 가치관의 문제인가? 성경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더 확인해 봅시다 같은 병행구절인데요 우리 이 땅의 열병을 가진 것의 배후가 이 가치관이요 세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봅시다 누가 복음 4장을 가보세요 누가 복음 4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함께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예수님이 이 열병을 어떻게 하세요? 꾸짖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이러스 질병 그 자체라면 주님이 꾸짖는다는 성경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꾸짖는다는 것은 무엇과 정확 같은 단어를 쓰고 있냐면 요것과 같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여게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같은 누가 보면 4장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죠 이 귀신을 꾸짖다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그 배우가 땅의 열병을 앓게 하는 그 배우가 귀신의 실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아뭐 나만 그래? 꼭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돼? 아니 교회를 다녀도 꼭 저렇게 꼭어 적당하게 어 하나님도 밑, 섬기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꼭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아니 꼭 교회만 이것만 교회야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필요하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현실적인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하니까 그것도 사, 충분하게 그 누리도록 그것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가르침, 그 배우는 귀신이에요. 마귀에요. 예수님이 이, 지금 이 열병을 꾸짖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가 아픈데 그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감기 걸려서 고열이 올라서 아픈데 그걸 왜 꾸짖어요? 그 열병이 가지고 있는 실체, 그 속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잡고 있는 가치관, 그 안에 있는 세계관, 그 안에 있는 땅의 안목,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있는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실질적인 힘, 그 세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열리지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목적이 되질 않아요 생명되질 않아요 그죠? 예배 오지만, 예배 속에 말씀을 듣지만, 그 예배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적당하게 즐겁고,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갈수 있는 곳에 오늘 한우 일 수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의 심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릎 꿇어 주님 나를 친망해 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애기이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도 좀좀 좀 살려 일으켜 주세요 나좀 살려 주세요 어떻게 땅만 보고 삽니까? 이 땅가가지처럼 땅뚜어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교회 온다고 교회 온 건가요? 마당만 밟는다고 정말 우리가 예배한 건가요? 어떻게 내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금 더뭘 먹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끝, 끝장 내시려고 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기 4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알미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사람은 제자들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들린이 귀신만 알아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원문 사본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귀신들린자가 예수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그 그런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해요? 그 귀신 귀신들린자의 귀신의 말에 대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그그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않죠. 예수 자신을 그렇게 말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내 안에 가슴으로 그리스도로 와 있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내가 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 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귀신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 줄알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뭐죠?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진짜 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정말 알아야 할 자들 만나야 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이 일으켜내셔서 그 사실을 만나도록 지금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것이 사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섣부르게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참 구원자로 내 안에 정말 가슴 안에 만나서 인격으로 만나서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은데 그냥 고백만 말만 인정만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나는 정말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에게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땅의 열병을 지금 앓고 있는 자인가 하늘의 열병을 앓고 있는 자인가 그 분명한 바로메타가 있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목이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의 성화의 삶, 거룩한 자의 삶, 구별된 자의 삶이 내 칭의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값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나 칭의 확신합니다그 칭의를 그 구원받은 확실한 칭의인 것을 성경이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여러분의 구별된 성도의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이 이 칭의를 확증해 준다고요 성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IQ가 두 자리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히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받은 참 백성인지를 알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 내가 거룩해,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입증해 준다고요. 드러내 준다고요. 내가 하늘의 열병을 앓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 걱정 안 합니다. 천국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상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벌써 그는 구원 받은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 열병이 없는 땅의 열병으로 끙끙끙끙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가치관은 바뀌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욕심은 하나 더해서 이렇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은 가겠다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늘 속상하고 늘 답답하고 화만 치밀죠. 예배 시간은 왜 자꾸 길어지는지 설교는 왜 자꾸만 저렇게 소리만 치르는지. 어? 아니 조용조용히 말하지. 예, 목사 지도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다어왜 저럴까. 자 예배소서 2장 가보죠. 1절로 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은자를 따랐으니 고치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하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죄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일으켜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벗어났던 우리에게 비로소 하늘의 관역으로 돌아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 세상 풍조 아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실체였구나 거기에 내가 끌려가고 있었던 그런 내 무력한 그 인생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구나 그거 그런 삶에서 우리를 보기에 건져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귀신 들렸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그 죄를 박살내는 마귀를 멸하게 하는 이 꾸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을 입우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내가 과연 이런 구원을 받았나 이런 칭의를 얻었나 내가 하늘에 이 생명이 들어왔는가?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으로 지금 잠을 못 이루며? 무엇으로 속상하며 무엇으로 애달파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달좀더 인컴을 좀더 어떻게 하면 올리지? 또 어떻게 하면 차를 좀더 이렇게 좀더 바꿀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요즘 뭐 집을 어떻게 또 하나 장만할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입증해내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가 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성경을 봐라고 해서 그래서 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땅에 대하여 목적을 삼게 해요. 그게 마귀의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서 일어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함께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에게이로 하늘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생명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불순종의 악한 영에서 질질질 끌려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봐야겠어요. 물론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니까 내일도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달라야죠. 분명히 달라야죠. 하늘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을 가지고 땅을 풀기 시작해야죠. 땅으로서 하늘을 자꾸만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을 가진 자의 생명을 가지고 땅을 해석해내야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내일도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가정을 지키는지 그게 풀려야죠 이게 안돼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진짜 가진 게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두기가 힘들어요 좋아요,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어두움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대하여 열, 열병을 끙끙끙끙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신방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을 모르는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신방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쳤던 우리의 이 혼미한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혼미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어요. 세상의 힘, 어둠의 힘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하늘을 볼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열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쏘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가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4장 3절을 보세요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가리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해석한다 할,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운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떤 자에게 가리워지냐면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요. 보이지 못하게 해요. 땅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 세상 거짓된 마귀의 실체가 그 열병의 배우 속에서 땅의 열병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피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누가? 사도처럼. 예수는 우리 주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셨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귀신의 입은 막으시고 사도들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드러내시는 이 놀라움, 이 축복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에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빛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이 비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늘의 열병으로 끙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하여 이 주를 전파하고 주를 목적으로 사는 일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하나 어떻게 내가 오늘 허락받은 삶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살아야 살 되는가 몸살이를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쇠임을 받은 장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되면 정말 다 이름 없이 사라질 자들입니다 근데 남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아세요 성도로의 죽음을 존귀하게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함을 입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은 어떻게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정말 마음으로 가진 자, 그 그리스를 도 위하여 인생을 살아낸 자그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집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을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열병 가지고 아직도 몸살이를 알면서 땅의 가치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오늘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일으켜내시고 꾸짖고 고쳐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이미 이미 귀신들린 데서 우리가 살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을 하늘의 열병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된 자의 남다름이고 복이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누구나 누구나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하는 특별한 부름의 자리로 가야 그게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 삶의 자리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이 열려서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며 무엇을 위하여 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를 구하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있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으면 이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내가 어떤 것이 걸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내 육체의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동산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길리는 개나 고양이가 방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니, 뭐, 개와 고양이가 뭐, 나쁜,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늘의 열병을 앓는 시각에서 제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이 영광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